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다슬기 무침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슬기 알인데요 만원치 사과 깔면 요 종이컵 한컵 밖에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까서 냉동시켜 놨던 거라서요 이렇게 냉동시켜 놨던 거는 해동시킨 다음에 그냥 드시긴 그러니깐 좀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팔팔 끓는 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무침을 하겠습니다 돌려서 한번 더 이렇게 헹궈서 준비하겠습니다. 양념을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진 마늘 반 스푼 하고요. 진간장 하나 넣고요. 설탕을 이렇게 하나 반을 넣겠습니다. 하나 반. 식초입니다. 식초 하나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추장을 두 스푼 넣을게요. 여기다가 더 빨갛게 하시려면 고춧가루를 한 스푼 쓰셔도 됩니다. 이거 작은 대파입니다. 넣고요. 고추나 이런 매운 고추 있으면 두 개만 좀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다슬기 무침은 약간 수서로 퍼먹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좀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. 양파는 이렇게 1분 개만 쓰겠습니다. 양파 많이 넣으면 더삽쌀한 맛이 날것 같아서. 조금만 넣습니다. 었 오이 한 개가 큰것 같아서 반만 쓰면 좋겠는데요. 이렇게 오이가 작을 경우에는 한개다 쓰셔도 돼요. 저는 오이가 너무 커서 반만 쓰겠습니다. 저는 바로 무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오이에도 물이 생기거든요. 자, 이렇게 묻히면 많이 달진 않거든요. 새콤달콤하게 좀 어, 단맛이 조금 더 가미된 그걸 원하시면 여기다가요 올리고당 이런 거한 스푼 더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맛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반스푼 여기다가 다슬기를 넣고요 참기름을 저는 한 스푼 쓰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빨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새김 무침입니다. 경상도 말로 고디 무침, 꼴브리 무침, 골갱이 무침.